싹 어! 저스 움직이지 마! 손이 되지 마! 조심히 이 녀석 애플 힙을 가졌군 너희가 상당히 부러워! 야 농담한 거 아니야 리이 와! 조심히! 아 알았어 으악! 깜짝이야! 뭐 일초하고 사랑하는 바로 SCP 데스크포스라는 게임인데요. 왼쪽 보면 6 개를 다깰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먼저 미션 1부터 봉볼루스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와 함께 의무시 무션 SCP 임무로 수하러 가볼까요? 따라올게요. 가자. 어? 지금 헬기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. 첫 번째 미션 차례될 수 있을지 첫 번째 미션 붉은 하늘 작전 붉은 하늘 작전 제군들의 권투를 빈다 코봉이님 오늘의 임무는 연구시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지정된 시간 내 시설을 다시 사용하지 않으면 마지막 수단으로 핵탄두를 활성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복블러스 들어가자 이쪽부터 어디지 이쪽 같아 복블러스 들어가보자 이거 나 나이가 어리니까 너 먼저 들어가. 헐, 진짜 그게 어디 있어? 빨리 빨리 빨저기리저기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잠깐 빨리 조심, 조심. 아 아래 아래 사람 있어 너 누구냐? 으어 쏘 마세요 쏘지 마세요 좋았어 가만히 있어 자 오케이 됐다 자 안으로 침입하자 자 문을 열어 조심조심 조심. 어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아천가스는 혹시 정가스아 어? <웃음> 소독가스네 조심 안돼 죽이면 안돼 나쁜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자손 대고 가만있어 움직이지 말고 자 파일을 챙겨야겠어 자 탄약이야 어서 탄약을 채워 자 우리는 내려간다 어디로 가는거지? 나도 모르겠어요 잘 들으세요 SCP-939가 있습니다 여러분 939를 절대로 죽이지 마십시오 야, 무슨 소리야 그게 구삼군은 소리에 반응을 합니다 자 지금부터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야봉블러스 조심스럽게 이동하네 자 컨트롤을 누르고 C를 누르면 웅크리고 조용히 걸을 수 있어 이 녀석 어저 있어 움직이지마 손이 내지마 조심스럽게 가이 녀석 애플힙을 가졌군 엉덩이가 상당히 부러워 야농담 아니야? 빨리 이리와 조심히 아 알았어 으갑 깜짝이야! 뭐하는 거야! 뭐하는 거야! 으악. 도와줘! 기다려! 내가 너 도와줄게! 저쪽으로 이동시켰어 자 기다려! 도와줄게! 어, 고마워! 덕분에 살았어 천년석은 빛에 반응하는 놈이야 이 녀석은 길을 막고 있는 거야 아까부터 잠깐만! 이 녀석은 빛에 반응하니까저 라이트를 깨! 맞자, <목소리> 맞자. 자 이쪽, 이쪽, 이쪽 같아자 조심스럽게 됐다. 야, 박사 수안대박사수숨대 내가 먼저 포박할게. 이리로 와. 자 이리로 들어와. 와서 그를 잡으라고 무슨 소지? 아 카드. 그렇지. 됐어, 됐어, 됐어. 빨리 이동하자 몸에 피가 없어 어. 자다가 물을 할테니네가 바로 공격 들어가 알았지? 하나 둘셋 가자! 이겨삭나! 클리어! 들어어저 레바! 레바! 이 레바를 됐어 미션 클리어! 여기서 임무는 넘버 5 의원의 멤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나카스 타해요! 알겠습니다! 봉블러스 준비됐지? 쪼지모! 에스! 감시왕 도착했다! 허봉에 그 봉블러스! 출구를 준비하십시오! 떨어진다! 아아해을 빌겠습니다! 굿 럭! 영어 좀 하시네요 자, 봉블락스! 나이디브자를 켜! 오, 어, 알았어! 가자, 달려가자! 조심해, 너무 소리를 내지 마! 아, 알았어 어? 뭐지 이거? 죽은 반란 조직원인데? 어, 이 안에 카드가 있는 것 같아 됐어! 아니 도대체 이 안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다른 출구를 찾아보자 저기다 이야. 자 무좀 변하죠 어, 간다 이녀야 적들이 사방에 배치돼 있군 제어시부터 가보자 그래서 그들이 캐니스터로뭘 하고 있는 것 같아 <웃음> 그들이 실수로. 그들 중 하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 잠깐! 뭐였지? 누군가 침입한 것 같은데? 죽어라 이악 녀석들아! 아! 오케이! 통제실 확보 완료! 뭐지 이건? 바이러스 전파 테스트 성공 연구는몇초 안에 감염되었습니다 가스 마스크와 여분의 필터를 장착해야 합니다 음 그래 큰 됐어 조심해! 근 반격이 정말 쎄거.. 들어가자! 여기는 알파! 우리가 당신을 구출하러 왔어요! 왜 이렇게 오래 걸렸어? 기다리다가 목 빠지는 줄 알았네 자! 저희를 믿고 따라오십시오 무기고 들어와. 들어오시 뭐지? 뭐야 벌써 감염이 된 건가? 이 녀석들! 아, 인터파이로 차였어! 쟤 됐어! 어디서 빠져나가야돼 자 여기다 10포를 설치한다 바로 시켜야겠어 이제 우리를 구하라, 이곳으로 올 거야! 임무 성공! 자, 이렇게 해서 임무 완수를 했습니다. 자, 한번 즐겨봤는데요. 와, 예상해로 그렇게 막 쉽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, 너무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여러분들, 저와 함께 또 재밌네요. 테스크, 포스게임, 같이 한번 즐겨보시죠. 지금까지 커방이었습니다, 여러분. 안녕!